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27일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번 점검은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진행되게 되고요 이번 업데이트로 7시즌 출석부로 바뀌게 됩니다 35일짜리로 바뀌게 되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무기 신화 무기가 추가됩니다 이름은 오디스 이고요 신화 무기는 발동 효과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석 같은 능력이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죠 안정강화는 1강까지이며 2강부터 이 아이템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무기 효과에 공격력과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보조무기에는 보호막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보호막이 생기는 능력이 붙어있네요. 자 2강부터는 효과가 달라지는데 주무기에는 일정 확률로 대상한테 강력한 추가 피해를 입히고요 보조무기에서는 모든 강화 효과를 제거하고 대상의 이동 속도를 대폭 감소시키는 능력이 붙어있습니다 4강부터는 전설 스킬의 재사용 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보조무기에는 공격시 일정 확률로 대상한테 강한 기절 상태를 유발하는 능력이 붙어있습니다 자이 신화 무기는 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제작에 필요한 재료가 무려 4가지나 있습니다 이중 통치자의 왕관 10개는 모멸의 크라투스 환멸의 파르비나에서 획득이 가능하며 예언자의 신탁 20개는 모멸의 평원의 네임드 특수 네임드를 처치했을 때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것도 랜덤으로 받는 거겠죠 만왕의 팔린 200개는 장비 분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8강 이상의 상급영웅 깨어난 무기를 분해할 때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무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무기만 그리고 여신의 인도 800개도 장비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8강 이상의 이거는 모든 영웅무기입니다. 브렐란까지 포함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장비 분에 관한 내용은 뒤에 또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스 무기의 가치를 올리고자 이 통치자의 왕관이 드랍되는 해당 필드부스들 그리고 예언자의 신탁이 드랍되는 해당 지역의 네임드 특수 네임드 몹들이 더욱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잡았던 그 능력치가 아니고 몹들이 더 세졌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장비인 신성한 엘튼 무기입니다 저번에 신성한 엘튼 방어구가 추가됐고 이번에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깨운한 시리즈하고 똑같이 8강 이상의 엘튼 장비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오디스 무기처럼 발동 효과가 붙어있는데 9강부터 붙어있습니다 이 9강에서는 주무기에는 공격력을 감소시키고요 보조무기는 보호막만 제거합니다 11강부터 일정 확률로 추가 피해를 주고 보조 무기에는 피해 감소 계열의 모든 효과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신성한 엘튼 제작식에 필요한 이 왕가의 성배와 여신의 인도. 방구하고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앞에 무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전용 왕가의 성배, 무기 전용 여신의 인도에서만 이 엘튼 무기를 신성한 엘튼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무기 전용 왕가의 성배는 환멸의 고원 네임드하고 특수 네임드, 그 다음에 차원 난투전에 1위 보상에서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기 전용 여신의 인도는 장비 분해를 통해서만 드랍이 가능하네요. 분해 대상은 8강 이상의 모든 영웅 무기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먼저 추가되었던 신성한 엘턴 방어구에 9단계 강화 효과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9강을 찍었을 때 약화 효과 내성 7.5%가 추가로 능력치에 붙게 됩니다. 이 약화 효과 내성이란 것은 자신에게 부여낸 상태이상 효과들의 지속시간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장비 분해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브렐란부터 깨어난 무기까지 분해가 가능하며 이번 첫 업데이트에서는 무기만 분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8강 이상부터이고 깨어난 쪽에서는 강화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8강 미만의 템을 분해했을 때 브렐란 쪽에서는 악마의 탄식을 얻고요 상급 영웅 쪽에서는 지혜의 원천 또는 각성의 기원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은 월드보스와 차원 난투전의 리그가 확장되었습니다 월드보스전은 1위부터 80위까지 제왕전으로 새롭게 나왔고 그 밑으로는 160위까지 대표전, 그 밑으로 240위까지 일반전이 되었습니다 차원 난투전에서는 1위부터 100위까지 제왕전, 그 밑으로 200위까지 대표전, 그 밑으로 300위까지 일반전으로 되었네요 자 컨텐츠의 스케줄은 제왕전과 대표전은 수요일 오후 10시에서 11시 월드보스 레이드고요 목요일 10시에서 11시는 차원 난투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전은 둘다 똑같은 시간인 8시에서 9시고요 어, 요일도 똑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8시에서 9시까지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보상도 변경되는데 기존의 대표전의 보상을 제왕전에서 받게 되고 그리고 신규 시스템으로 영원석 초월이 추가되는데 그 초월에 필로한 재료를 받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을 통해서 승리 서버와 패배 서버의 보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보상 리터치 관련 부분입니다. 실루나스의 북부지역에서 특수 네임들을 처치할 때 깨어난 장비 상자, 엘튼의 방어구 재료, 고급 앙바의 탄식, 7강에서 12강짜리 상급 희귀 장비 상자를 받게 됩니다. 용사의 증표 보상이 변경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상품에서 전설 별조각 상자가 있고요. 월구매 3회 한정이네요. 새롭게 추가되는 영혼석 초월의 재료인 초월의 비결, 전설 등급, 영웅 등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팔던 지혜의 원천 상자, 축복의 영원석 정화수, 스킬 교본 상자 등 이렇게 다섯 가지 아이템들이 아예 삭제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역 토벌에서는 탐미의 강인석,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지역이 1.5배 상향돼서 획득되도록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의 지역 전용 수집 아이템 강화 확률이 상향됩니다. 아 이거 몰래 확률 떨어뜨리더니 보상 리터치로 이걸 이렇게 상향된다고 올려버리네요 와 아, 이건 진짜 너무한데 이거는 몽환의 틈 상층부에서 1번 모바한테도 정해 네임드 몹들의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제 영어석 슬롯 얻으려고 정의작을 하려고 뭐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다음은 새로 추가되는 기능 및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적대가 추가되는데 서버 내에 있는 캐릭터만 대상이고 등록인원은 최대 20명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24시간 후에 해지가 가능하며 적대 캐릭터가 필드에 보일 때는 아이콘이 떠 있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영원석 초월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초월의 비결과 신화 영원석을 재료로 사용하고 총 6단계까지 초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원석이 대상이 아닌 기회, 보호, 민첩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업데이트 되는 것 같네요. 초월을 하게 되면 최대 레벨이 확장되며 6단계까지 모두 초벌시 영원속의 레벨은 50렙이 만렙이 됩니다 초벌 초월 이후는 초월의 파편을 통해서 레버비 가능해집니다 초월의 필로한 재료들은 실루다스 북부지역과 루나트라의 격전지역 망각의 산 위부터 얻을 수 있고요 서버 컨텐츠 보상으로도 봐줄 수 있습니다 초월의 파편은 신규 몽환의 틈인 상인의 야심에서만 얻을 수가 있네요 어, 전투지역으로 봐서는 최소 260만 전투력 이상 분들의 어, 새로운 성장 루트인 것 같습니다 어그 밑에 잠바리들은 뭐 손도 못대게 되어있네요 다음은 새롭게 추가되는 잠재력 끈기가 추가됩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영웅 동료 받는 80렙 찍는 장면에서 이 시스템 뜨는 걸 보여줬었는데 와 이거를 이제 추가되네요 거의 한 반년 넘게 있던 기능인데 이게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이 잠재력 끈기의 능력치는 치명타 저항, PVP 추가 방어력, 범위형 공격의 피해 감소가 붙어있습니다 그외 전설 벨리에타 마석 제작이 추가되고요. 신규 전설 동료인 에트라크, 악마의 탈리디스카 등 7종의 새로운 동료가 추가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뭐 디자인 변경이나 오류 수정 부분은 뺐으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벤트 관련은 업데이트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